얼마 전 한강에서 낚시 바늘에 걸려 올라온 거북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는데요. 해당 게시글에 유입되는 방문자들의 키워드를 파악해보니까 거북이를 키우다 버리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유입되는 키워드 중에 서 상당수가 거북이 기증 또는 거북이 방생이라는 키워드라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고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유기견 또는 유기묘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키우다 버린 강아지를 유기견이라 하고 키우다가 버린 고양이를 유기묘라고 하죠. 그런데 왜 거북이에 대해서는 방생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작고 귀여운 거북이를 별 정보 없이 무작정 들여다가 키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크게 자라나니까 거북이를 물가에 갖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관리해주기가 귀찮아져서 쉽게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이것을 방생이라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방생이 아니고 엄연한 유기입니다. 유기의 뜻이 무엇일까요? 유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키우던 거북이를 물가에 내다 버리는 행동은 방생이 아니라 유기입니다. 방생이라는 좋은 말로 방생이라는 명목으로 유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열심히 검색하고 찾아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로는 거북이 기증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흔하디흔한 반추생 거북이를 기증받는 곳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설령 기증 받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포화상태로 거부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기증이라는 것도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저도 거북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이 반주생 쿠터류가 무슨 큰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중하다고 기증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키우기 싫으니까 남에게 줘버리려는 떠맡기려는 심보를 왜 기증이라는 표현으로 미화하려는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흔한 반수생 코트류지만 이 거북이들도 엄연한 생명입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혹은 작은 수조와 어항 안에 갇혀 사는 것보다 자연에 풀어줄 때 거북이가 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도 외국에서 들여온 외래생물을 방사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금이나 처벌의 수위도낮지 않습니다. 작은 거북이를 입양을 해서 귀엽고 예쁠 때는 잘 키우다가 커지고 불편해지고 관리하기 힘들어지니까 가져다가 버린다. 그것을 방생이라고 표현하는 것. 굉장히 위선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증이라는 말로 방생이라는 말로 그 좋은 말들로 유기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거북이 기증하는 것을 알아보는 키워드로 계속해서 블로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고 있자니 솔직히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한 죄들 모두 돌려받길 바랍니다.